저자서만세상 썸은 썸은 썸은 썸은 썸은 썸은 썸은 썸은 썸은 썸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o t a 한 세상 을사는 듯이, 주가 멀어보 이기만 할때 우리는 바라 보